안녕하세요. 글리쌤 작가 이종서입니다. 아, 자기 인생에 어떤 영향을 끼치거나 어떤 인생을 막 변화하고 싶어요. 어떤 전환점이 있어야 자기 인생이 다른 방향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데, 저는 단연코 이 책이라는 거, 자, 이게 엄청난 자기 인생의 어떤 터닝포인트가 될수 있는 이 자산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 어, 살아갑니다. 종교학과 과정을 이제 졸업하고, 이제 직장인으로 대부분 이제 살아가는데, 대부분 자기가 정한 어떤 일방통행에서 벗어나는 삶을 살기가 쉽지 않아요. 현실적으로 내가 10년, 20년 동안 한 방향으로 이렇게 살아왔는데 갑작스럽게 다른 방향으로 내가 어 방향전환을 하기가 쉽지 않은데 자이 책이라는 거는 자 위험성은 낮추면서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책을 통해서 독서를 통해서 인생의 방향을 어느 정도 궤도를 한번 바꾸고자 한다면 이두 가지를 명확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첫 번째는 내 결핍을 책을 통해서 보완하는 거예요 저도 직장인일 때 계속 야근을 하고 이제 들어오면 아 다른 삶을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이 굉장히 드는 거예요 근데 저녁에 들어와서 내가 할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어 그냥 씻고 그냥 TV 조금 보다가 그냥 내일을 기약하는 자 이게 계속 몇년 흘러가다 보니까 아내 시야가 좁아지고 있구나 아 다른 삶을 한번 살아보고 싶은데 책 바퀴 굴러가듯 아 이렇게 살고 있구나 그때부터 이제 책을 엄청나게 많이 읽었죠 어떤 책을 읽었냐면 내가 지금 가지지 않은 것을 가졌고 그걸 내 보이는 그런 경험을 계속 보여주는 그런 책들 위주로 봤어요 그러니까 어떤 책들 자 다독을 하는 것도 뭐 괜찮은 방법인데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취사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취사 선택을 한다는 건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만난 사람들이 이렇게 있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교, 사회생활. 전화기에 천 개의 전화번호가 이렇게 저장돼 있어도 이 사람들을 하나하나 만나면서 시간을 할애할 수가 없죠. 독서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책을 내가 다 섭렵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은 내가 결핍된 게 무엇인가. 자, 이 결핍된 것을 보완해 줄 책들을 리스트로 뽑은 다음에 하나하나 각계 격파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독서를 투자 라고 보셔야 돼요자 투자 라고 생각을 하면 여러분 들 우리가 어떤 거에 노력을 투입을 했고 돈을 투입을 했어요 어떤 금전적으로 무언가 노력을 투입했어요 책도 내가 돈을 주고 사는 소비재기 이 때문에 내가 투자를 한 겁니다 자 투자를 했으면 그 이상의 것을 내가 뽑아 내야 되죠 두 번째 컨텐츠 사업을 꾸리기 위해서 독서를 정말 많이 했는데 이제 사업가 들이 썼던 어, 책들 위주로 굉장히 많이 읽었어요 읽어가지고 하다못해 내가 기획서를 어떤 식으로 쓸 것이고 제안서를 어떻게 쓸 것인가 다 흡수를 해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메일로 제안서 기획서를 일면식도 없는 회사한테 다 보내기 시작했어요. 정말 100군데 이상 보내면서 제 콘텐츠 사업에 대한 답신이 오길 계속 기다렸죠. 2년이 됐던 회사들이 다 저의 협력 업체로 이제 거래를 맺고 있는데 책을 보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책을 봤더라도 실행하지 않았다면 투자를 했던 거를 내가 회수하기 위해서 어떤 액션을 취하지 않았더라면 이 결과물이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식을 그냥 얻기 위해서 문화생활로서 책을 읽는다. 취미로서 책을 읽는다. 이 개념도 좋은데 여러분의 인생에 영향을 미치고 무언가 업을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두 번째 이 아웃풋을 낼 수가 있어야 돼요. 사회생활이든 경제적 생활이든 간에 우리는 무조건 아웃풋을 내야 부가가치를 창출해야 내 삶이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될 수가 있어요. 사실 이 기억이라는 게 굉장히 그냥 휘발성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책을 읽고 나서 덮는 순간 우리가 그 시간에 저장했던 이 기억들이 휘발돼 버려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음에 또그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야 되는 어, 어떻게 보면 시간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쓰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인생이 바뀌려면 전과 후가 있습니다. 전과 후 사이에는 무조건 이 매개체가 하나 있어야 돼요. 이게 사업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창업이 될 수도 있는데 굉장한 원재료가 투입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게 변화를 또 보장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똑같은 소비재인 이책 같은 경우엔저 비용으로 굉장한 효율을 낼수 있다는 거예요. 이미 그걸 겪어본 경험 자체가 그 책들에 쓰여져 있기 때문에 분별만 잘 한다면 여러분들이 50년 전에 쓰여진 책도 제대로 발굴하면 지금에또 내가 적용을 할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점에 가거나 도서관에 가면 이 원재료, 내 인생을 바꿀 원재료들이 이렇게 쌓여 있구나. 굉장히 마음이 이제 뛰어야 돼요. 자 이렇게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게 이렇게 쌓여 있구나 이런 생각으로 독서에 임해야 악착같이 이 아웃풋을 뽑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동기가 없고 이유가 없으면 목적이 성립이 될 수가 없어요 목적이 성립되지 않으면 결과가 나올 수가 없죠 여러분의 이 책을 매개체로 해가지고 동기를 만들고 이유를 만들고 목적을 만들어낸 다음에 이 결과로 무조건 연결시켜야 됩니다 그 방법으로 첫 번째 결핍된 거 위주로 책을 읽으세요. 그리고 그걸 보완합니다. 두 번째, 보완한 걸 가지고 눈에 보이는 결과물을 이뤄낼 수 있게끔 실행으로 이걸 다져야 된다는 거예요.